태풍 온다더니 태풍은 온데간데 없고 날씨만 좋네 이제 태풍이 지나가서 조금 날씨가 쌀쌀해질 것 같아요 쌀쌀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사실 가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의 종류가 많이 없잖아요 금방 이제 추워지다 보면 코트 패딩으로 넘어가게 돼요 블레이저 종류도 제가 입긴 하는데 좀 뭔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면은 요거는 너무 좀 깔끔하고 포멀한 느낌이라서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걸잘 입지는 않아요 요런 블레이저 종류를 그리고 뭐 이런 MA1도 사실 뭐 자주 입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좀 이런 전형적인 디자인 있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오히려 얘네는 좀 진짜 바람막이처럼 편하게 입고 다닐 때좀 꾸미기 귀찮을 때 그럴 때 입는 옷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우터들을 보면 통점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벌스데이스트의 그 레자 자켓인데 트럭커 형태의 레자 가죽 자켓 요것도 작년에 되게 많이 입고 다니던 자켓이고 요것도 되게 되게 자주 입고 다니죠 여기 포켓이 되게 크게 들어간 지퍼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제가 좀 선호하는 아이템 요거는 또 스투시 자켓인데 트럭커 형태의 체크 패턴이 들어간 제품인데 보시면 얘도 포켓이 크게 들어가 있죠 이제 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솔직히 아우터 그냥 가볍게 걸치는 종류잖아요 가볍게 걸치는 종류인데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면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있죠 실용성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또 호주머니에 이게 휴대폰 같은 걸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렇게좀 넣고 다닌다던지 선글라스 같은 거를 보기에 꽂고 다닌다던지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포켓 아우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2-3년 사이에 이런 포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미니멀 자켓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은 저는 핏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살집이 있는 체형이기 때문에 몸에 딱 깔끔하게 붙는 이런 스타일이 잘안어울리고 그래서 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됐는데 그렇다고 미니멀 자켓을 입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제는 미니멀 자켓도 하나의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입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제가 입는 스타일은 좀. 깔끔한 스타일보다는 포인트가 들어간 좀 힙한 스타일의 그런 아우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포켓이 들어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아우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은 접근성이 좋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좀 힙하거나 이런 것보다 데이트할 때도 입을 수 있고 좀 깔끔하게도 입을 수 있다. 토니에게 메리노 울 체스트 포켓 블루종. 굉장히 큰 포켓이 들어가 있는 울 블루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미니멀한 포켓. 지퍼 부분도 여밈이 닫혀 있어가지고 지퍼 살이라든지 단추 스냅 이런 것도 아예 안 보이고 울 소재가 이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은 겨울까지 입을 수 있고 진짜 추운 날에는 목폴라 하나 입고 울 블루존까지 입어주면 은 그냥 뭐 솔직히 코디 끝이죠 거기에 청바지 하나 입어주면 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모던하게 컨템포로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깔끔한 자켓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쪽 실루엣도 이렇게 밴드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실루엣을 이렇게 잡아준다 든지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미니멀이지만 연출은 미니멀이 아요 가격대도 근데 24만 3천원이라서 총리치고 좀 싼데? 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호주산 메리노울의 퀄리티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언어펙티드라는 브랜드의 피셔맨 쇼파카 제품입니다 더현대 프레이트 매장에 가서 입어 봤던 제품인데 이번 시즌에 나온 언어펙티드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체커보드 패턴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스트릿한 감성이 있습니다 스트릿한 감성이 있고 주머니가 굉장히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삼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흔한 그런 리벳이 아니라 이런 단추 리벳도 굉장히 포인트 되는 그리고 옆으로 또 넣을 수 있는 또 이런 거 요즘에 중요하죠 손을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없으니까 옆으로 넣는 주머니도 중요한데 요 제품은 그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허리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고 후드도 달려 있어서 전천후 포켓 아우터이지 않을까 그건 살짝 윈드브레이커 쇼파가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깔끔한 블레이저 형태도 잘 안입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좀 힙한 아우터를 입는게 오히려 저는 편해요 그런 블레이저를 깔끔하게 입는게 저한테는 더 과한 느낌이라서 지금 추천드릴 아이템은 그거를 완전히 깨는 형식의 굉장히 제 스타일인 그런 블레이저 아이템입니다 블레이저에다가 요즘에 많이 보이는 쪼끼 있잖아요 나일론 베스트를 좀메이어드한 듯한 형식의 그런 자켓입니다 지퍼를 열었을 때 블레이저에 단추 포인트가 보입니다. 좀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좀 다른 매력을 줄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소재도 링클 가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좀 주름 가공이 되어 있어서 소재 하나만으로 포인트 되는 기존의 그런 흔한 블레이저나 MAO 제품이 아니라 힙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안에 패턴 들어간 셔츠나 티셔츠 이런. 걸 입으셔 가지고 약간 크러쉬님 느낌으로 그렇게 좀 수리하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서 요거는 저는 진짜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아이엠샵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 언어팩티드 레이어드 플라이트 자켓인데 이 제품도 제가 프레이트 매장에서 할인을 하고 있길래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 포켓이 이런식으로 하나 두개 세개 네개가 들어가 있고 좀 레이어드 된 듯한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자켓입니다 요런식으로 어, 딱 아웃핏을 뽑을 수 있는거죠 근데 요거는 좀 대중적인 아이템보다는 좀 힙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린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좀 새로 나온 아이템이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에서 카라가 달려서 나온 제품인데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카라가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신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458,000원이라서 좀 비싸고 그나마 구매하신다면 지금 30% 할인 들어가서 29만원대 구매 가능한 지난 시즌 제품을 입으셔도 제가 입어봤을때는 크게 문제가 될것같진 않았습니다 MA1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국내 브랜드에서 진짜 넘사가 됐죠 앤더슨벨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지난번에 래퍼 패션 분석할 때한유한님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크로셰 소재 자켓을 굉장히 예쁘게 매치를 하셨다 해서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그게 앤더슨벨 제품이더라고요 네, 이 제품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우리가 많이 아는 뉴스나뭐 그 해칭룸 이런 데는 좀 차르르한 감성이잖아요 그런 크로셰 셔츠가 차르르한 감성 감성이라서 저같이 덩치 있는 사람한테 어울리진 않는데 요 제품은 트럭커 형태의 크로시 자켓이기 때문에 팔집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트럭커 형태의 크로시 자켓이었습니다 포켓도 이런 식으로 뭔가 평범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흰색 스티치가 들어가서 뒤에서 봤을 때도 좀 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주머니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숨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주머니도 옆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요 포켓이 달려있기 때문에 크로시 셔츠에 좀 찌가 비치는 걸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았고 좀 한효아님처럼 좀 스트릿하게 힙하게 매칭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도 앤더슨벨 제품인데 마샬 울 웨이브 블루중 자켓이라고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고 포켓도 굉장히 귀엽게 곡선 형태로 들어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곡선절개 옆에도 좀 비틀어져 가지고 곡선절개가 들어가고 곡선 곡선 열매를 먹은 그런 자켓입니다 부클 소재라고 하죠 이번 시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부클 소재인데 그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소재와 핑크색과 베이지 컬러가 섞여 있어서 좀 뭔가 핑크나 쨍한 베이지보다는 남자도 쉽게 핑크를 입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나온 자켓입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곡선이 들어가 있어서 유하게 풀어낸 것 같아요 디자인은 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탁 탁 각져있는게 아니라 좀 이게 유하게 소재나 컬러 느낌이 맞게 굉장히 잘품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자켓인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제 오늘 컨텐츠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포인트로 구매를 할지 딱 집어드렸죠? 일단 첫 번째는 포켓이 달려있어서 실용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켓이 예쁘게 들어가서 디자인, 디테일 포인트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체험보완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봤을 때 몸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덮어줬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켓보다는 입체적으로 포켓이 나와 있어야 좀 포켓에 눈이 가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살이 적구나. 눈치를 절대 못 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번 시즌 아우터 하나만 입는다면 추천드리는 형태의 아우터로 포켓 아우터를 추천드렸고 다음에는 좀 바람막이라든지 쉘파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아우터들이 있으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릴 테니까 원하시는 아이템이 있으시면 투표해 주시고 거기 맞춰서 좀 추천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제가 추천해드린 아이템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유빠